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, 이, 오늘 눈이 엄청 오네요 하...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눈 맞으러 나와야지 음... 지금 바닥에 보면 눈이 지금 많이 쌓였어요 눈 오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소복소복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. 와 내일 아침엔 눈 엄청나게 많이 와서 쌓여있을 것 같아요. 음, 이런 길을 저 오랜만에 걸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2022년 이제 새해가 밝가오겠죠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었어요. 조금 있으면 2022년이에요. 지금 시간이 11시간 넘었으니까 2022년에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들 잘되시길 기도할게요. 저도 물론 잘될거고 다들 잘될거예요와눈 내리는거 보세요. 너무 이쁘다. 우리 구독자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쏟아지는 하얀 눈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. 음, 눈 너무 이쁘게 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